11회수는 왜 그런 성질이 나오나요? 11회수는 네. 지금 제가 말하는건 네. 홀수랑 짝수의 차가 그 합의 차가 0이거나 11회수 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. 왜냐면 음 예를 들면, 쉽게, 121이, 11 곱하기 11이잖아요. 아, 네. 근데, 이 수가, 2 빼기 2가 되잖아요. 아, 네. 홀수의 합이랑 짝수의 합이, 아, 네. 이게 0이 되는데, 네. 그럼, 11의 배수잖아요. 근데 이거 풀어보면, 네.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, x, y, z면, 100x p l u 10y p l u z가 되잖아요. 근데, 이 홀수들은 합이 지금, 합하면? 안녕하세요. 건강한 생영소 구독자 여러분.